저희 동시에 할게요 동시에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조이 모델 장민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조이 모델 장민호입니다 나를 지금 입원시키고, 파, 입원시키고 파는 데 가겠다는 지금. 아니에요. SS라서 말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더 찍을 때고, 또, 우리 그 그린조에서도 1년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짠하고 나타내는 거 때문에 전체 다 옷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야기차게 준비한 그린조의 SS 제품들을 제가 처음으로 지금 입고 찍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이상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 좀 젊어질 느낌이 좀 있어요. 의상이좀 영해해졌습니다. 요즘 이제 골퍼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이제 좀 연령 폭이 커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연령 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0대 초중반인 분들도 골프를 굉장히 즐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 웨어도 나날이 좀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s s 는좀 많이 젊어졌다. 나단게요 네. w n 너였니 나의 애착의 사랑 여기 그냥 흰색 같은 가왜 이렇게 날것 같은데 이게 또날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린조이 모델 장민우입니다. 나에게 골프랑 저에게 골프랑 그린조이와 함께 행복하고 늘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조이 모델 장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저희들>. <놀람> <놀람> 가부 내가 너한테 잖아요 실제로 귀얼마였어 그리워 그리워 에이. 지금 정색하는 거 봤지? 지금 이게 시즌 카달록 광고가 사실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의상이 벌써 30착장이 넘는다는 거는 상하이에, 뭐 벨트에, 신발에, 양말에, 모자, 장갑, 액세서리에서 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의상들이 필요한데 그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촬영이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늦어지면 모든 스텝이 다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정신 차려서 빨리 끝내는 게 해보니까 그게 가장 <웃음> 가장 그게 현명한 방법인 거 같아요 식사 시간 조금씩 줄이고 쉬는 시간 조금씩 줄이면 퇴근이 다들 빠르잖아요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고 그런 시간 꺼보세요 여러분들 조기퇴근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빠른 노래들은 대부분 새로운 야제 노래가 요새는 뭐 이런 것들 쳐. 사인 것이 좋고 풍악을 불려가야 좋고 희망을 찾아줘. 오늘은 아무래도 풍악을 불려야 할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